세상 이큰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노래가 생각이 나냐고요? <웃음> 알면서 음, 그 노래 있잖아요. 잘 있나요 나의 사랑? 음그아그 아, 그 노래 진짜 좋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요 눈이 와, 아 비가 왔다 눈이 왔다 비가 오고 그래요 날은 우중충해.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 어. 그내 안에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어. 하루는 좋고 하루는 나쁘고 어. 눈이 좋을까요 비가 좋을까요 어. 사람에 마다 다르겠지만 음. 어떤 모습이 잘 있는 모습인지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바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어, 보고 싶은 그런 사람아 진짜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마음에 상처를 주고 갔으니까 한 번쯤은 네가 어떻게 사는지는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암튼 그런 의미에서 카드를 4개를 뽑아놨습니다 어,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실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잘 있을까요? 음, 뭐잘 있는지 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저기 뭐 술 좋아해요? 음, 술 마시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고, 음,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울분이 쌓여서 그렇다라고 봐. 왜 울분이 쌓였냐라고 하면, 나름 자기도 잘난 사람인데, 음, 나름, 근데 이게 맘먹은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어, 맘모, 맘을 먹, 먹고 뭔가를 계획하면 일이 일사천리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맘먹은 대로 일이 어, 세상에 그렇게 노골노골하지가 않아. 그래서 마음에 울분이 쌓여가지고 어, 술 마시면 무슨 폭언도 할수 있고 어, 아니면 은 어, 조금 주사가 있는 사람도 있겠다. 음, 그런가 봐요. 이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 자기가... 뭔가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겠어요 음, 잘나서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 내가 이런 사람 그게 문제인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든 내가 저런 사람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 어 과거에 산다 라고 봐요 과거에 아니면은 그 과거처럼 그렇게 되지 못한 어떤 울분 때문에 자기보다 쪽 뭐지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떤 울분이 쌓여있다라고 봐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하나를 마음먹고 진짜 야심차게 하려그래도 주변에서 내가 발걸음을 뗄수 있도록 상황이안 받쳐준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능력도 있고 어, 능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지만 뭐가 없다라고 하냐면 은 어, 주변에서 내가 이걸 갖다가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여건이 안될 수도 있겠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 저기 뭐 계속 그 자기 계획 안에서 머무르지 않겠나. 어, 나아가지 못하고. 그 여러 부문에서 그래요. 경제적인, 그 자기 직업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러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다라고 봐. 그거는 누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뭐 어떤 위해를 가해서가 아니라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 했던 것이 물론 이 사람이 못났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 그렇지만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잖아 응? 그렇기 때문에 아, 조금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아닌가 꼭 마음에 지고서 그것이 인간관계든 음, 금전 문제든 두루두루 이 사람은 뭘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옛날에 어땠던 저땠던 그건 상관없어요 음, 그래서 비현실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어, 술도 마시고, 어, 술 마시고, 어, 좀 비현실적인, 어, 생각을 갖다가,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여러분들하고 사, 귀겼을 당시에는 어땠을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상황이 점점,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선생님이 이렇게 에이스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어, 왜 점점 안 좋아져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왕이잖아요. 왕이 에이스 같고 뭐해. 왕은 에이스가 있으면 안 돼요. 응. 음. 왜요라고 한다면, 에이스는 시작이잖아.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거잖아. 시, 시작, 저기, 뭐, 시작은 해야 되는데, 뭘, 뭐가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온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머물러 있다. 정체되어 있는 거지. 계획은 많고, 생각은 많고, 내가 뭔가를 탁, 어, 저기,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들었지만, 주변 여건이 안될수 있다라는 거야. 왜?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음. 내가 잘난것 만큼 역 주변에서 이걸가 떡받들어주는 어떠한 그러니까 좌촌용 500호가 없다란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음, 그게 없다는 거야 아무리 잘라도 맨땅에다 헤딩할 수 있어요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맨땅에 헤딩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맨땅에서 헤딩을 하겠어요 저기 막, 이 사람이 맨땅에다 헤딩을 할 정도면 은 글쎄 그게 과연 될까? 진짜 궁, 엄청나게 궁지에 몰리지 않은 이상에는 맨 땅에 헤딩할 리가 없지. 음, 이 사람은요 곧 죽어도 뭐지 어, 품위를 유지하려고 들 거예요. 곧 죽어도 어, 내가 누군데 어, 내가 누군데 머리를 숙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사갔을 때 당시하고 좀 비슷한가?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어쩌면은 더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인간관계를 갖다가 재정립해야 되는게 아닌가 어, 새로운 인맥을 쌓아나가야 되는데 과거의 인맥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려놓지 않으려해요 쓸데없는 건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음, 조금 음, 그런게 있어 <웃음> 음, 이게 뭐냐고 하면요 은음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지 음, 비현실적이고 지금은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낸대. 내가 내니까 잘될 거야. 어, 잘될 거고 그리고 자기한테는 그렇게 딱 달갑지는 않아요. 달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뭔가를 갖다가 시작하려 드는 게 아닌가. 어, 어떠한 다른 새로운 인연도 찾으려고 들고 그렇지만 이게 마음만 먹었을 뿐이지 행동은 옮기지 않는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어... 그냥, 그런 거예요, 어, 어, 그게 뭐지? 풍요 속의 빈곤? 어, 내 스펙, 예를 들자면, 내 스펙이 이렇게 좋은데, 내 능력이 이렇게 좋은데, 어, 나는 그냥, 니네들이 나한테 어떠한 그, 저기, 막, 프로포즈를 해. 어, 내가 그러면은, 어, 즐겨줄게, 뭐, 이런 마음이다, 그래야 되나? 어, 오지는 않아요. 그게, 그 직업적인 면에서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뭔가 부족하고 모르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때도 내가 뭔가 적극적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도와줄 때만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어떤 관심을 갖다가 보여주길 같이 기다린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기다리면 안 되는 상황 아닌가? 음.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요 어, 있어요.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 생각도 하기는 해. 그렇지만 그게 어떠한 뭔가를 갖다가 여러분하고 다시 뭐 연락을 취해보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기는 내 미래는 박다라는 거지. 비록 지금은 이렇게 내가 정체되어 있지만 상황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뭔가가 좋아지면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음, 옛날에 그렇게 즐거웠던 그 시대 하나로, 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옛날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어. 금전적으로나 어떠한 그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그렇게 되면은 뭐 이성은 자연적으로 따라와 내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 조금 불안해요. 음, 저기 막그 안정되지 못했다 그래야 되나? 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어쩌면은 방 구석에 앉아서 혼술하면서 음, 아니 저기 막 혼술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 옛날을 갖다가 생각할 수도 있고. 음. 근데 이제는 이 사람도 조심스럽게 어, 다시 조심스럽게 다시 바깥으로 나가보려 한다. 그러나 조금 기는 죽지 않았겠는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자기도 더 이상은 이렇게 고고하게 앉아 있을 수는 없고 그그 어. 그 맨땅에 헤딩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약어 인덕이 살짝 들어와 있어요 인덕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누군가는 이 사람을 돕겠다 그러나 옛날에 그런 우렁찬 그 기세는 반토막 났다라고 봐요 반토막 났고 어, 달갑지는 않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잘 해보려고 하는 기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기운도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이 사람한테 손, 어, 손 내미는 도움의 손길이 어, 그렇게 뭐지? 음, 그렇게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한 아주 밑바닥 밑바닥은 아니고 중박 정도 치니까 그래. 중박이면 됐다. 더 이상 버티고 있다가는 이 중박도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여러분에 대한 그림도 있겠다. 어, 사랑의 상처가 이 사람이 있기는 있네요. 살짝의 그리움도 묻어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리움 때문에 뭔가를 갖다가 움직일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움도 그리움이지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원망도 살짝은 있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어이 사람이 이러한 성격 때문에 자기가 정말 놓쳐서는 안될 소중한 인연을 갖다가 흘려보낸 게 아닌가. 어, 내가 너를 그런 것 같아 흘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꾸고리고 들어가지는 않겠다라는 자기 고집. 어이 사람은요 조금 바뀌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성그 저기 뭐야, 그 갑자기 어떤 급진적 갑자기, 우?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기 터져 나오면은요 그 옛날 캐캐묵은 그런 것들까지 다 토해내는 거야 상대방이 뭐 어떻든 저떻든 일단은 그리고 이 사람은요 조금 공감 어, 상대방을 갖다가 어 저기만 헤아리는 마음이 어, 적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요 그 뭐지 그게 다 쏟아졌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음, 그냥, 그, 겹. 겸사 줄초상이다 라고 하죠. 풍요 속에 빈 곳처럼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요. 속으로는 자기가 입대껏 공들여 쌓은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서 어,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뭐 완전히 바닥을 쳤다 그러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기반은 어느 정도 닦아낸 사람이고 이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이제는 각자 어, 각자 노타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각자 자기 각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이 판국에서 음 그래도 지금 안정을 취하려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한 발을 내딛는 중이다라고 봐. 음 근데 이것 이것이 그런 것 같아. 어 근데 저기 뭐 그렇지만 이게 그런 그 와중에 그 와중에요. 그 와중에 아 갑자기 막 변하니까 당황을 했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솔직히 반 라이브 아닌가요 나오는 대로 계속 읽어야 되는 거 카드 가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확 꺾여 버리면 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뭔가 다 쏟아져 내린 느낌이 든다 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아 악... 중간에 좀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 한번 기가 꺾였다고 기가 꺾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내가 옛날에는 진짜 잘 나갔을지 몰라도 지금 상황이 자기의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박 정도니까 이 사람이 길을 꺾은 거다라는 거예왜 그걸 갖다 길을 꺾을 수밖에 없었냐 라고 하면은 어 모든 게다 어, 인간 관계나 어떤 것들이 다 허물어져서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 마당에 그래도 나의 능력이나 어떠한 것들 갖다가 인정해 줘 가지고 내가 중박 정도 칠수 있는 거면 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조금 실망스럽지만 어, 나를 갖다가 알아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지만 그거는 하나 접고 가겠다라는 거야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야? 경제적인 게 수반이 돼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속은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어, 저기 막그 배신 배반 뭐 자기가 그랬을 수도 있고 어, 이 사람은 의리는 별로 없지 싶어 의리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난그러 그러니까 저기 막 내가 남을 갖다가 배려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갖다가 인정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그렇게 어 저기 막 따뜻하지 않아 24도가 아니야 24도가 뭐냐고요 그게 24도가 가장 사람이 생활하기 적합한 날씨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24도가 아니야.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속도 시끄럽고 잠도 못 자요, 잘. 아까도 살짝 우울증 같은 게 비춰졌는데, 이 사람 약간 그뭐 조울증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어. 티는 안날 티는 안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자기가 그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어떠떤 감정적인 혼란음을 갖다가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어떠한 그 감정적으로 디프레스가 심하게 온다 그러면은 방 안에 들어가서 드문 불출 할 수도 있고 음. 술은 그닥 잘하는 사람 같지는 않지만 가끔씩 혼술도 하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어울려서 술을 마시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냥 와락 와락하는 성격 때문에 그. 그갑기막 주변에 시끄러울 수도 있거든. 왜냐면 하이 사람 뭘 잊어 먹는 성격이 아니야. 곱씹고 곱씹고 곱씹다 보니까 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거 갑자기 저 사람이 술 취해 가지고 떡톡톡톡톡 그러니까 야, 뭐야? 그걸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만 여러분 마음만 그 저기 막 뭐, 힘들게 했다는 힘들게 한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나면 뭐 하나 융화를 못 하는데 그런 거야. 이 사람은요, 어, 어쩌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어, 왜냐라면, 외톨이야, 외톨이야, 뚜비뚜비 따랍도, 이거예요. <웃음> 뚜비뚜비달아 뿌? 뚜립 뭐지? 하여간 <웃음> 그 시엔블루에 외톨이야 있잖아요. 어, 외톨이라는 거예요. 어, 일, 물론 어떤 일적인 문에서 사람은 적극하겠지. 그렇지만 이 사람 스스로가 외톨이를 갖다 자처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잘 있나요? 라고 본다면은 글쎄 그래도 여러분하고 있을 때가 봄날이 아니었던가요. 그래도 자기 상황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기는 해. 음, 그치만 기는 많이 꺾였다. 어, 옛날에그 사람이 아니다 싶어요. 네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있나요? 보고 싶은 그런 사람아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꼬라지가 지금 어떤지 어, 그게 보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어쩌면 그러,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때는 미웠지만 잘 살아라 이놈아 이러는 것일 수도 있고 음. 어디 봅시다 흠 왜, 왜요 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이 이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나 그럴 수도 있겠고 어디 봅시다 응, 헤어진 지 얼마 안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막 주변에다 떠벌리고 다녀요 혹시 그럴 수도 있지 떠벌리고 다닐 수도 있지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냥 그 뭐지? 그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각자 도생이잖아 헤어졌으니까 혼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심심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잘 모르겠지만 음, 여러분의 그... 그 여러분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 같은 걸 갖다가 주변에다가 떠벌리고 다닐 수도 있겠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 영웅담 같은 거지. 어, 영웅담처럼 남자들 그런 그러니까 나는 그래. 아니, 헤어지면 그냥 성격 차이다 그러면 되잖아. 어, 헤어질 헤어집시... 수그뭐 싫으면 아, 그걔 그렇고 저렇고 그렇고 그래. 뭐 이럴 수 있는데 이 여기는요. 뭐할말 못할 말다 하는 거 아닌가. 음 그냥 뭐뭐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여자하고 남자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여자는 그 뭐지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남편 흉도 보고 애인 흉도 보고 그러거든요. 어 근데 그게 진짜 싫어서 보는 게 아니야. 진짜 싫었으면 헤어졌지 흉을 보겠어요. 어. 흉안 본다 헤어지지 그러고 지나간 사람에 대해서는요 아 짜증 나 말하기도 싫어 이러지 왜 그러냐면은 그게 같이 살고 싶은 거하고 그냥 꼴배기 싫은 건 다른 거야. 어, 그 무슨 뜻이냐? 같이 살고 싶은데 이게 불만이다라고 흉을 보는 거고 진짜 꼴배기 싫으면 야걔 재수 없어 말하지 마 이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편 흉을 볼 때는 그 정이 있다는 거야, 정이. 어, 나 이게 남 남친 흉을 볼 때도 얘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 갖다가 이렇게 음 반대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근데 진짜 꼴배기 싫으면 아, 그 저기 막그 쓰레기 같은 새끼 말도 하지 마. 아우내 정말 어, 아우, 스트레스 받아. 이른다라는 거지. 아무튼. 자, 근데 남자는 조금 달라요. 남자는 상대방을 갖다가 깎아내릴 적에는 자기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지. 어, 내 자존심이 상했거든. 음, 그래서 남자의 뒷담하고 여자의 뒷담이 다른 거예요. 음. 왜냐면, 하 남자는 자기 자존심. 아,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어, 걔가 나한테 쪽도 못 쓰잖아. 어, 나 이런 사람이야. 어, 그러기 위해서 내 여자를 갖다가 깎아내린다라는 거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암튼, 어, 어쩌면은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음, 한동안 안 그랬었다가 한동안 안 그랬었다가 꼭이 그게 여러분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꼭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고 아 걔? 어, 걔도 걔 내가 만났었고 어, 걔? 어, 걔도 내가 만났었고 한동안 안 했던 이런 버릇이 다시 겨나오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같아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그냥 그 자기 허전함? 음, 자기 허전함 때문이지 뭘 해도 안 되는 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닌다 라는 거예요 자기 과시, 음,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중간이라도 가는데 가만히 있지 못해서 자기 이미지를 깎아먹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자꾸 이래가지고 노이즈를 갖다가 발생시키는 게 아닌가. 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 뭐. 귀여운 귀염성도 있고 어, 톡톡 튀는 매력도 가끔은 있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랬잖아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음 그럼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 얘가 요즘에쫙 약간 심사가 뒤틀려 있는 것 같아요 어뭐왜 뒤틀려 있냐 라고 하면은 어뜻 세상만사가 뜻대로 안돼 남들은 어 그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남들도 굉장히 잘 어, 굴러가고 있는데 왜 나만 어, 왜 나만 이렇게 그러니까 외관상은 이 사람이 좀 외모가 되나요? 어, 그러니까 허우대 멀쩡한데 왜 나만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 수도 있겠다. 어, 허우대 멀쩡할 수 있겠네요. 음, 뭐 생긴 걸 떠나서 요즘에는 뭐 생긴 거야. 그 저기만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데 약간 스타일이 그래도 뭐 트렌드하지는 않아. 음, 트렌드하지는 않고. 아 어, 이게 역관광 당했을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아, 걔? 어, 나 걔, 어, 걔, 알지? 아 야, 그거 걔다 뽕이야, 뭐, 이랬다던가. 아우, 걔 생긴 거 승질 더러워, 막 이랬다던가. 야, 걔는 4차원이야. 그래서 자기가 사귀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이다 그냥 이렇게 비하하고 깎아내렸다가, 어, 역광강 당해갖고 지금 찌그러져 있는 수도 있겠다 싶어.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렇지만 역관광 역광강당, 왜 역관광 당한 느낌이 확 난다 라는 거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아 이게 다 자격지심이야 아, 뜻대로 안 돼서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도 주변에서 알아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끌어 줄 텐데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는가 몰라 그래서 그나마 이 사람을 갖다가 좋게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도 죄다 지금 뭐야 죄 이러고서 떨어져 나간 느낌 음 한번 원치 않는 물갈이가 됐긴 됐는데 아 의도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물갈이가 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의도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냥 내가 그랬잖아 가만히만 있었어도 되는 거라고 가만히만 있었으면 묻어갈 수 있었는데 얘가 이러는 바람에 그 묻어가는 것도 못 하게 된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처음엔 그렇게 말하면 오 그래 와오 너가 너 개랑도 사귀었어 와 대단한데 어막 개뿐이겠어 그러다가 이제 좀 도가 지나쳤지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이제 어제 뭐야 쟤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어 그게 나를 갖다가 좀그 공작새 새들이 수컷 새들이 암컷 새들한테 구애할 때 자기 몸집을 갖다 크게 부풀리잖아요. 어, 어 새야? 짐승이야? 그거 같다 똑같이하게 인간 사회에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갖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역관광을 당해서 자기 입지가 오히려 더 좁아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게 아닌가 싶어요. 음, 아 쓸데없는 짓을 했지. 음, 자기도 그런 것에 있어서 음, 그리고 약간 성격이 생각보다 여성적이지 않나? 그랬,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남잔데도 이렇게 삐지거나 화나면은, 남, 그뭐 남자세, 아예 그냥, 시끄러워, 그냥 조용히 해. 그래서, 아 말시키지 마. 딱, 이러면서 딱, 자기 일 보고서, 한동안 자기가 화가 사그러질 때까지, 어, 저기, 막, 그, 뭐지,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얘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여성스러워. 나 짜증나거든? 어 그러니까 좀, 응, 가만히 좀 있을래? 하면서,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흥, 야, 내가 이러는데 다, 조금, 어. 조금 그런 부면 그좀 어떻게 보면은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 배려 있는 듯한데 따지고 보면 그게 다 뭐다? 어 그냥 자기가 어자기 어, 영역에 누군가에게 침 침범 당하는 걸 싫고 자기 생각에 누구에 의해서 간섭 당하는 것도 싫다라는 거지. 그랬기 때문에. 어뭐 주변 사람이 실망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실망을 하든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딸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쟤네들 다 따시켜서 이런 것처럼 자기가 어쩌면 소외되고 있는 건줄도 모른다라는 거지 음 소외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저 사람들 다 소외시켜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어, 이게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상관없이 좀 이렇게 보는 시야가 좁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하면은요 뭐 그저 그렇게 살고 있고, 음, 그저 그렇게 살고 있고, 직장도 어쩌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바뀐 직장이 어쩌면은 기존에 있는 직장보다는 조금 더날 수는 있겠다. 음. 아니면 그, 저기, 막, 상황이 그럭저럭인데, 아, 잘, 아, 잘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든지. 열심히만 하면 되지.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지. 어, 그런 것 같아요. 직장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데, 그 주변 사람들하고의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돌아다닌다라고 봐요. 이제 그것도 더 이상은 못하게 될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그래도 돌아가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눈치 을 채가지고 아 이랬다가 인간관계그 뭐고 나발이고 그것도 다 나가리 돼서 되겠다 싶어갖고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가 스탑하지 않겠나 싶은데 음 자기가 역관광 당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조금 느끼 느꼈, 느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쪽어저 전보다는 음, 약 간 흐름이 바뀌었다. 어, 흐름이 바뀐 게 아닌가. 어, 흐름이 바뀌었다 라고 봐요. 그리고 주변에서 자기보다 딱 봤더니 주변 사람들이 조금 음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고 자기가 그렇게 까 까고 막 비하하고 막 그렇게 음 음해하고 그런 거 있잖아. 아걔 내가 걔하고 모텔에 갔는데 야 걔가 글쎄 막 이렇게 말했던 애들 말했던 여, 여인들한테 말했던 여인들한테 역관광 당해서 오히려 지금 그게 입방아에 오르러 내려고 구설이 된게 구설 시비에 걸린 게 아닌가. 오히려 당하고 있다. 뭐야? 이 새끼가 진짜, 너, 너, 그, 그런 거지. 너한번 뜨거운 맛좀 볼래? 뭐가 어쩌고 저쩌?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이, 이, 이 사람, 이 사람의 그 나불, 나불, 나불나불거리는 나불, 나불, 나불 싼잎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여자들이 어떠한 연합을 해가지고 얘한테, 얘한테 따지러 왔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좀 과장돼서 부풀려서 거기 자기 생각 플러스를 갖다가, 걔, 그 걔는 아마 이럴 거야를 갖다가, 걔는 그래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 그, 얘한테 피해를 입은 여자들이 그냥 탁 연합을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밟아버린 게 아닌가 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밟힌 느낌 음. 2번 카드는요 잘 있나요 어, 보고 싶은 그런 사람아가 아니라 왜 보고 싶었냐라고 한다면 은 그런 것 같지 네가 어트, 어떤 꼴로 사나 보고 싶었던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면요 은이 2번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은 이이 이, 이 사람한테 피해 입은 사람들의 모임 중 하나일 수도 있어. <웃음> 근데, 저기, 마, 지금 조금 머리가 좀 깨질 거야. 주댕이 잘못 놀려가지고. 머리통 깨진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깜깜하다. 눈앞이 깜깜하다. 뭐, 그런 것 같아. 금전적인 문제는, 뭐 만약에 직장을 옮겼다라고 하면은 뭐 금전적인 문제는 크게 뭐 쪼들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집에서 사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는 안안안 안, 어, 안 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입 조심을 좀 해야 돼. 어, 입으로 다 망한다라고. 와, 지가 시커해 놓은 거 같다가 입으로 망한다. 그래서 와 으싸 으싸 하다가 오, 얘 성격 좋은데 이랬다가 그 주댕이 때문에 이게 어, 자꾸 주댕이가 관제를 불러. 아무튼, 이번 카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 저기 뭐야, 그얘안 되는 꼴을 갖다가 보고 싶었던 사람이라면은 목적은 달성하신 것 같네. 어 상황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간다. 어이 사람한테 그래요. 너는 주댕이가 문제야. 입 닥치고 있으면 다잘 돼라고 하면 딱딱 될것 같아요. 입만 닥치면 돼. 그러면은 주변에서 그래도... 조금 이 사람을 갖다가 좀 얘가 인덕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승자박이라 그래야 되나? 어, 자승자박이 있다. 조금만 주변에서 뭐 어떻게 저렇게 해주면은 기고 기고만장까지도 아니야. 그럴만한 배포도 못 되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저기했어요. 지금 발표 갖고 깨갱하고 있지 뭐 발표서 어, 깨갱 중이다라고 봐요. 그 정도의 배포도 못 되면서 입을 갖다가 함부로 털은 거지 여기저기다가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평생 살면서 입 조심만 하면. 어, 그래도 중박으로 나겠다. 가늘고 길게 가겠다. 이게 딱, 하, 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제복은 타고났을 수 있겠어요. 음.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어,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있나요? 보고 싶은 그런 사람아,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잘 있을까요? 음... 글쎄, 뭐하고 있지? 뭐,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 어쩌면 저거 같아. 뭐, 뭐죠? 흥. 잘 잊지는 못 하는 것 같은데? 음, 잘 잊지는 못 하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이 사람은, 어, 자, 이, 이 사람 바람기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에요? 음, 그거 못 버렸지 싶다. 어, 그거 못 버렸고, 이 사람은 그, 저기, 뭐그 바람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못 돼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 대단하게 대단하게 그런 것까지는 아직 카드에서 안 보이지만 조금 음, 어, 경솔한 부분이 없지 않겠나 어, 경솔한 부분이 없지 않겠나 싶어요 어, 이 사람은 어, 안 가려 다 좋아 뭐 이런 것 같은데 음, 안 가려 다 좋아 그게 무슨 뜻이냐. 상대방이, 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안 가려라는 거지. 안 가리고 다 좋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항상, 어, 그래서 항상 누군가하고 오래 좋은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음,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 실망하고 떠나든 아니면 이 사람이, 어, 얘하고도 내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 어, 나의 코드를 이해해 주실, 이해해 주, 진정한 나의 짝은 어딨나, 그럴 수도 있고. 야, 네, 너를 갖다 어떻게 이해하니? 어, 이해하기 힘들지. 근데, 어, 왜 여자들은 그렇게 철벽을 치지, 좋으면서도? 음, 어, 좋잖아. 어, 너도 좋잖아. 근데 왜 철벽이야? 어, 그런 것 같아요. 너도 좋으면서 왜 철벽이냐. 그냥 같이 놀면 될 거예요.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시간을 즐겨 이루는 것 같아요. 음, 예, 이 사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그런 것같아 그냥 딴 생각하지 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지고 깊게 사귀어 봤자 깊게 사귀어 봤자 다치는 거는 마음밖에 없어라고 하는데 설 진짜 이 사람이 어 진짜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싶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갖다가 깊이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 자신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가벼운 만남 정도만을 갖다가 어,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그 마음속을 갖다가 그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금사빠 어, 금사빠 기질이 있다. 근데 아이 사람도 금사빠를 갖다가 원해서 금사빠가 된건 아니에요. 음, 금사빠를 원해서 금사빠가 된게 아니다. 그럼 뭔데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어... 그 누구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또 다른 모습 음, 심각하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그런 거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지내냐라고 하면은 그냥 가벼운 만남 속에서 살아요. 어, 그, 저기, 막, 깊이 사랑하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그 시를 갖다가 솔선수범하고 있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삶이 좋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음, 자기는 그게 편하대요. 어, 자기는 그게 편해. 그냥 딱 여기까지가 좋아라고 하는 것 같아. 음, 금전적으로는, 뭐, 뭐 그다 나쁘고, 그닥 좋고, 그런 거는 없지 않을까? 음. 그냥, 이 사람은요, 어, 자, 이, 이 사람 자체를 갖다가 온전히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누가 봐도 그렇지. 그, 딱답 나왔거든. 답 나오니까. 인생은 말이야. 어 그렇게 하면은 너의 곁에 남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뭐나 누가 남을래? 난 남을 한적 없어. 너도 가고 싶으면 가. 그러 그러는 거예요. 그치만이 사람은 진짜 가잖아요. 안 그래? 마음 속까지는 아니에요. 음 너도 갔구나라고 한다라는 거야. 너도 갔구나. 결국은 너도 갔구나 그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자잘한 감정까지만은 허락하겠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건데, 이러다가 원수 났지 않을까? 임자 걸리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결국은 나중에는요. 진, 진, 진실한 사랑을 하지를 못해. 이렇게 살면. 왜냐면은 이것도 여기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머리 아프고 골쳐펄고 식거든. 어. 그냥 여러 사람하고 잠깐 잠깐 잠깐 즐기다가 헤어지는 게 좋으면요. 은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 누구도 이해는 할 수는 있지. 그래 네가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구나. 그렇지만 사귀고 싶지는 않지. 어. 이해하는 거하고요. 내가 이해해서 품어주는 건또 다른 거야. 이해, 이해해야지. 이 어, 나 존중해. 어, 네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 넌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딱 거기까지지. 내가 왜 너를 이해한다고 해서 네 인생까지 품어줄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아직은 음, 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게 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떠돌 수밖에 없는 건데, 음 그런 것 같아. 아직까지는 자기가 뭘 어떻게 하면 어, 이성이든 돈이든 다 얻어질 수 있지,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이 사람 무슨 일해에요 음, 활동력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봐가지고는 저기 막 인터넷 관련 일을 할 수도 있겠고, 음, 인터넷 관련 일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누가 볼 때는 이 사람을 진짜로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자기가 뭐라고 말하든 뭘 어떻게 하든 어, 변하지 않는 건 있어.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음흉하다라는 거예요. 음, 음흉해요.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건 다 핑계일 뿐이고 어,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핑계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 사람의 그 음흉이나 어 한그 여성 편력을 갖다가 남들한테 쟤는 바, 완전 바람둥이야 여자를 갖다 3일 이상 못 만나 라는 그런 걸 갖다가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런 걸 갖다가 자기 어떤 거 나는 그냥 깊이 사랑하지 않도록 합시다 마음 아프기 싫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싶냐라는 거지. 음,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이 고쳐질 가능성이 있냐라고 봤을, 개가 천선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 참 희한한 일이죠. 어,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 개가 천선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러도이 사람은요, 그, 공감 능력은 있지 않겠나. 어. 그러니까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갖다가 돌아보고 어 자기의 이런 그그 그 오염된 삶어그렇 오염되고 부패된 삶 이런 삶에서 이 사람이 나오려고만 한다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거 같아요. 진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이 사람이 좀 독한 데가 있거든. 그래서 자기 성격도 자기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 이게 뭐지? 음, 안 되겠다. 여기까지 했을 적에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나옴으로써 고칠 가능성이 없겠구나 싶다. 음, 그냥 어, 그렇게 살아야겠다. 어. 어디 봅시다. 다야 그렇게 쓰니까? 어, 다야 그렇게 쓰면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네. 어, 아예 없지는 않다. 몇퍼트개가 천선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 그러면 한 20% 정도 있어요. 음, 이 사람은. 그런데 그 그런 건 있어. 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기 자신을 너무 어, 그 뭐지? 그 깔끔하게 보지를 못해. 그 깔끔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는 조금 관대하다. 어, 남한테는 그렇게 빡빡한데, 어,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관대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 좀 점차, 점차 이 사람의 성격은 개선되지 않겠는가? 어, 한꺼번에 안 돼. 한꺼번에 안 돼요. 점진적으로 개선은 되겠다. 어, 개선은 되, 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어, 내가 이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라고 딱 내리잖아. 근데 가망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이요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그래도 이사 자기하고 진짜 진짜 인연을 만난다면은요 이 생활 청산하고 그 사람한테 오래 날 확률도 높아요. 음, 근데, 당분간은, 당분간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 것이다, 라는 거지. 어, 자유분방하게 당분간은 살 것이다. 아, 그, 저기, 막, 만약에 이 사람 때문에 마음 아리를 해, 하셨던 분이라면, 어, 이 사람 때문에 마음 아리를 하셨던 분이라면 속상하시겠네. 음. 아,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모성애나 이런 느낌 느껴요? 불쌍하고 측은한 이런 느낌 느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잘했는지 보는 건가 음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어쩌면 측은지심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여선평력이 심해도 눈을 감아줄 수 있었다 싶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한다면 은요한 사람한테 마,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어 그냥 그 나이가 조금 어리면은요, 이해를 못할 확률이 조금 높아. 그렇다 다 못한다는 건 아니야. 그럴 때가 있어. 막 망가지고 싶을 적에. 누구나 그런 때 있잖아요 한 번은 좀껌좀씹고 싶을 때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상황이 나한테 너무 버겁기 때문에 뛰쳐나가고 싶은 상황 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은 방황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 그렇게 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방황의 시기를 끝내면은 괜찮을 사람이다 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요 아직 그 조금 트레이닝이 더 돼야 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그 세상에 트레이닝이 조금 돼가지고 아픔을 갖다가 한, 한두 번 정도는 맛을 봐야지 정신을 차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만 마음을 먹으면은요 마음먹은 대로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시기가 온 사람이 있겠고 아직 안온 사람도 있겠고 그런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못 잊고 진짜로 못 잊고 있다면 그리고 또 다른 인연이 들어온다 해도 자꾸 이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그냥 여러분 일 하면서 냅둬요. 어, 여기는 기다리,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음. 기다리는 사람이 많겠다. 그니까, 끊어내야지. 아, 저런 인간, 어, 저기, 막, 저런 인간,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인간 끊어내야지 하면서도 못 끊어내는 사람이, 어, 조금 보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어차피 내가 다른 인연줄이 안 생긴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둬서 좀몇번 깨져야 돼. 몇번 깨지고 그러면 정신 차릴 확률이 조금 있어요. 어, 그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은, 매번 이 새끼 나한테 실망만 시키니까,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그냥 고무신 꺾어 신고 가도 되고, 근데 만약에 더 좋은 사람이 없고, 내 마음에는 그래도 얜것 같다 싶은 사람은, 어, 그냥 여러분 일 하시라고.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뭐, 올, 올 놈이면 오겠지. 어, 올 놈이면 온다라고 봐요. 음. 그럼 오면 괜찮나요? 그러면, 네. 옴은 괜찮아요. 어. 아직까지는 불규칙적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간간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사인을 보내기는 해도, 그것이 여러분한테 올인하겠다 그런 사인은 아니지, 아니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적당히 맞짱구 쳐주시고, 그냥 내, 내 깔겨 두다, 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일찍 잡아다가 앉혀놓으면 다시 겨나가. 음, 다시 겨나가기 때문에, 아, 그냥, 어 다시 겨나가면 또안 되는 거잖아. 어차피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풀 방목해버리라라는 거예요. 방목해서 딘디이 돼서 어딘디이 돼갖고 아 그래도 내 파랑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돌아온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돌아올 확률은요? 어, 한 20% 정도 돼요. 네, 자, 한 20% 정도는 개과천선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개과천선 해야겠다라고 자기가 마음을 먹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개과천선하면 나만 바라보나요? 라고 한다면은요, 어, 그럴 수 있어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동안은 어, 이 사람도 그렇고 그냥 각자의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런 성격을 갖다가 어,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 어, 이 사람이 그거를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한테 올인할 수 있어요 음, 그, 기다리는 사람은 그러라는 거야, 응. 어. 근데 만약에, 아 싫어요 하겠다면 그냥 고무신 꺾어 신어요. 어차피, 어차피 깨진 거. 뭘 속을 갖다가 뭐하러 더, 더 썩고 있냐라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사람 마음이 어떻게, 물, 뭐야, 무자르시 똑똑 끊겨요? 안 되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의 한에서는 그냥 자기를 열심히 하면서 그냥 살고 있으라는 거지. 돌아올놈이면 오겠지. 그, 그 기간이 길어지면 모든 사랑에는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 여러 여러분이, 들 그래, 너가, 개가 천선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나도 내맘 속에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음소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니면 어쩌면 이 사람이요, 간간이 여러분을 갔다가 찾아올 수 있어요. 어, 밤잇을 밟는다라는 거잖아. 밤잇을 밟는다는 거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야. 밤에만 왔다, 내 맘을 흔들어 놓고 가는 사람. 음, 밤잇을 밟고 올다가 동트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무튼, 어 그래요. 그래도 이 사람하고 속궁합 잘 맞았지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 음 이게 속궁합이 잘 맞으면요 끊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여자는 몸이, 몸을 이몸 갖다가 주게 되면 솔직히 그 사람을 점점점점 점점 더 좋아지게 되거든 대체적으로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점점점점 점점 좋아지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다? 어, 속구갑이 맞는 케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 썩어도 참는다라는 거지. 이게요. 이, 이 한입을 덮은 정은 무시 못해 한입을 덮었는데 잘 맞아버리면 그 끊기 좀 힘들어요 남자든 여자든 어, 똑같아 그거는 암튼 네 3번 카드 리딩 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를 뽑으신 분잘 있나요? 보고 싶은 그런 사람아 보고 싶은 그 사람이 잘잘 잘 있을까요? <웃음> 갑자기 많이 더듬었어 어, 이 사람은 뭐어제 봅시다 이 사람은 혹시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가지고 음좀 짜증나는데 어, 왜 짜증이 나냐 라고 하면은 음, 짜증이 난다 저기 막이사람이 이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왔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안된게 아닌가 어, 뺀지 맞았다 라고 봐요 뺀지 맞고 짜증나 가지고 지금 어, 살짝 어, 허파가 딥비 지고 있는 거지 어. 많이는 아니고, 많이는 아니고, 아, 조금 예민해져 있어요. 뭐왜 그러지? 왜왜왜 뺀지를 왜 왜, 왜 맞았을까 뺀지 음. 맞고, 그게 또 참, 아이 뭐 저기 뭐 그냥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 갖고 그냥 뺀지 맞고서 야, 야 철수야 나술한잔 사줄게서 그냥 아, 술 마시고 그냥 놀고 훌훌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음. 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괜히, 괜히 내가, 어, 고백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카드 한장 가지고는. 그렇지만, 음, 맞아. 어, 잘렸어, 잘렸어. <웃음> 이게, 여러분도 알 만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음, 아,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고 음, 이제 안 됐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뭔가 여 상대방이 철저하게 방어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왜냐면 사람이 어떤 관심이 있고 막이러면 알고 싶어지잖아요. 어, 알고 싶었는데 막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었던 것 같아. 어,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 느낌이 들고 자기가 말렸다는 거에 대해서 음, 말렸다는 것에 약간 고작 이딴 걸로 어, 내가 이, 이, 이런 걸로 시간을 할애 하고 진짜 어 짜증나 이러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이런걸 말렸다는 거야 내가 아, 이런 것 같아 응. 뭐 말릴 수도 있지 응, 말릴 수도 있지 뭐이 세상에 그런 걸로 말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응, 그래서 말아먹는 나, 말이 나온 거야 너 말아먹었어 암튼 그래서 뜻대로 된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응, 뜻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고 그런 것 같아 아이 뭐참 세상에 뭐 여자가 너하느냐 세상에 남자가 너하나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 진짜 세, 괜히 어 괜히 저기만 삽질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 괜히 삽질한 거지 이런 거는. <웃음> 아, 이제 이 사람이 걔를 그 사람을 꼬시려고 되게 노력을 한그 티가 역력하게 묻어나요. 근데 방어가 아주 절 절미하네. 근데 결국은 알아냈긴 알아냈는데 어, 이게 완전히 저기 막 속은 느낌? 어. 속은 느낌이 탁 난다라는 거죠. 요즘에는요 어,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거는 솔직히 복불복이야 도박 도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그 지금 이제 그 금전적인 문제가 말렸다든가 어, 금전적으로 말렸다든가 아니면 아니면 어, 그 저기 막 여자 때문에 말렸다든가 그런 거예요. 여기는 아 사기당했을 수도 있겠다 뭐 대단한 사기는 아니고 그 사람한테 뭐 이것저것 갖다가 사서 줬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돈 쓰잖아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무엇과 무엇을 안 아낀다 그치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 라는 거야 근데 뭐 대단한 거 뺏긴 것 같지는 않은데 이사람 그렇게 대단하게 뺏길 거 있는 사람이었어요 음. 뭐, 이렇게 대단하게 뺏긴 것 같지는 않아. 어, 그렇게 하고, 내가 진짜 어, 저기 막 열과 성을 다 했는데. 이, 이게, 이게, 이, 무슨 일이요? 라는 거지. 어, 근데 자기가 고백하니까 까인 느낌이야. 어, 꺼져주세요. 내가 언제 너 좋다 그랬냐? 라는 거지. 어, 내가 너를 좋다는 거는 그냥 친구로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 나는 연인으로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뭐 뺀찌를 맞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받아 먹고 다 받아 처먹고. 이제 와서? 어. 다 받아 먹고, 이제 와서 이런 거지. 술, 어, 술 사줘, 뭐, 어, 뭐, 저기, 뭐, 이거 해달라면, 그리고 이 여자한테만 술 사준 게 아니라, 그 주변, 그, 그러니까 그렇잖아. 1대1로 안 만나잖아요. 친구들 쫙 끌고 오면 그것도 다 돈도 내줘. 근데 완전히 말린 느낌, 우롱당한, 조롱당한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아, 짜증나. 근데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해? 응, 음, 어디 가서 얘기하냐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어, 그런 거 흔한 거요 원래. 그래서, 아 지금 막아야 될 것도 되게 많은데 아 진짜 짜증난다 라는 거예요. 과소비 했지 싶다. 어, 근데 그게 한두 차례 그래 여자가 고단수였나 한두 차례 그런 느낌은 아니지 싶어요. 어, 한두 차례 그런 건 아닌 것 싶고 음, 그래도 뭐이 사람이 그뭐 여러분 뭐 쌤통이다.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겠어.그렇지만 이 사람이요.이 사람 기준의 과소비지.이 사람 좀 짠돌인데?잘린 이유가 있어.죽어도 욕먹은 거지. 어 그냥 뭔가를 갖다가 뭐 시원선하게 해준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있잖아. 어, 뭘 하나 사줘도 좀 반듯한 걸 사줘야 되는데 어, 딱 펴보니까 그냥 포장지만 멋지고 그냥 안에는 이제 비리비리 비루한 거 하나 들어있고 막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저기 진짜 같은 가짜를 갖다가 선물해 줬을 수도 있고 이 사람 수준에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내가 봤을 적에 어, 그리고 좀 몸으로 어떻게 때울 생각을 하고 막 이랬어. 었던 것 같은데, 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짜증 났다라고 봐. 음, 짜증 났고, 이 사람은 그래, 아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 했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서 했던 느낌이나. 예를 들자면. 어 내가 예를 들자면 어, 신종 게임기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야 되는데 어, 업그레이드 뭐 비디오 카드나 아니면 마더보드를 갈았어야 되는데 어, 그것도 안 갈고 내가 너의그 저기 막뭐 저기 뭐, 뭐 화장품을 사줬다는지 뭐 뭐를 해줬는데 아씨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오, 저기 뭐 그래요 원래 그래요 자기가 쓸 것도 안 쓰고 해줬는데 와 열받는다 이러는 거요 근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된것 같아 갑자기 음, 이 사람이 지금쯤이면 내가 들어간 본전은 뽑지 않겠나 싶었는데 본전은 무슨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음. 그럴 수 있지 맞아 음, 이 사람은 자꾸 본전 생각이 나고 조금만 더 끌었어야 됐나 어, 그래, 그래도 저기 막 들어간 본전이 있, 있는데 어, 뭐라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 뭐라도 한번 그걸 갖다가 못해본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야, 지금쯤이면 어, MT를 갔었어야 되는데 MT를 못 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짜증나는 거지 어, 안 넘어가 준 거지 <웃음> 안 넘어가 졌다 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열 받는 거야 온갖 자기 오라 부름은 가고 막 이랬었는데 부름은 가고 막 이랬어 자기 나름대로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쪽팔린 마음도 있고 아 진짜 그래서 뭐하고 있냐고요 그냥 그렇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 그냥 속 쓰리잖아 속 쓰리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리고 그러니까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음. 아 그래갖고 지금 그런 거지 뭐집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잃어버린 거 이단 이 이번 달에 돈 아껴 가지고 이번 달뭐 다음 달 아마 석달 갔다가 허리띠 졸라매 가지고 잃어버린 걸 갖다가 봉창 어, 봉창해야겠다 이런 봉창이란 말 뭔지 알아요? 다시 채워 넣는 거 어, 다시 봉창해야겠다라고 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아, 네 봅시다. 근데 사람은 그래. 이 남자 여자의 문제에서는요. 항상 중요한 게 그거야. 대화를 갖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해서 서, 뭐 그냥 그 번개불에 콩고먹듯이뭘 어떻게 하려라고 드니까 이 사람이 이 여자하고의 대화는 조금이고 어떤 머슴노릇을 더 많이 해준 거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이 여자에 대한 미련은 놓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여자 진짜 좋아하던데요이 사람이 음. 미련은 놓지 못했다고 라 봐. 뭘왜 미련을 놓지 못했냐라고 본다면은 음, 연락이 오미기만 하면 발, 진짜 부리나케 달려갔던 게 아닌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막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음, 근데 뭐가 뭐가 깨졌냐라고 하면은요. 못해가는 거는 깨졌을 수도 있지만 이 여자가 계속 이 사람을 갖다가 부른다라고 봐요. 부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는 응, 하지 싶다. 근데 이사람이왜 그럴까? 이 여자가 그렇게 좋았나? 이 여자가 그렇게 좋아서 자기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하는데 응, 자기 마음에 들었다라고 봐. 마음에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과거에는 부르면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막 달려갔지만 지금은 조금 생각을 하겠다 정 같지는 않겠다 이 여자가 자기야 우리 어좀 얘기 좀 할까 그러면 훌라당 훌라당 달려갔는데 지금은 안 그러지 싶어요 어 지금은 안 그러지 그렇지만 이게 그게 달라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게입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되게 아, 아깝거든 아깝기 때문에 아, 제가 또왜 나를 부르지 하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의 나래를 피는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어.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 이 사람이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 그 여자를 좋아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상상의 나대를 갖다가 편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것도 시들시들해지고 이제는 불러도 아 얘가 나하고 어, 오늘은 얘가 나한테 뭐 어디까지 해줄까? 뭐 이런 거 상상하다가 아니야 아니야 좀 현실적이 되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 그러다가 얘가 영영 나한테 여 연락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도 있고 어, 이게 지금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것같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음, 왜 그래? 이, 사, 이 여자가 조금 단수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음, 상대방이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쥐락뺄락 쥐락뺄락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주락배락 주락배락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어, 왜 그러냐 하면 심리를 갖다 너무 남자의 심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렇게는 저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인데도 아직까지 감을 못 잡고 맞아 여자가 여자가 보통 내공이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이 음,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잘 살고 있나요 그럼 글쎄 이걸 잘 사는 거라고 해야 되나 어, 좋은 여자는 만나지 못한 것 같고 이 사람은 연애 중인 건 연애 중이라고 보니까 삽질 중? 어, 삽질 중인 것 같아 음, 그냥 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여러분은 내가 지금 카드게 느낌을 딱 보니까 그냥 하... 그럼, 그렇지, 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한테는 되게 짜지 않았어요? 이사람 이렇게 돈 쓰는 사람 아닌데, 감정적으로? 물론은 쓸 때는 써요. 근데 그쓸 때가, 어, 보통 때는 너무너무 짜다가 어쩌다 한 번씩 쓴다라는 거지. 어쩌다 한 번씩 쓰고서, 어, 나, 나 괜찮은 남자지? 뭐, 이런다라는 거야. 근데 뭐. 쓰고서는 아직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떠한 그 감정을 갖다가 제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뭐 다야 못하랴 못 갔겠습니까? 간 사람도 있지, 간 사람도 있는데 이 여, 이게 그 남자는요, 그게 있어. 이 여러분 잘 알아둬요. 그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막 잠자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 막 이러는데 남자가 원하는 만큼 해주면 안 돼. 그렇다고 거절하면 은 이게 또 부석부석해지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요. 그, 그런 그거 갖고서 굉장히 남자를 갖다가 막 조정을 갖다가 막 떡주무르듯이 하는 게 아닌가. 어, 이 남자가 헤어나오질 못하네. 이렇게 현실적인 남자가. 이 짠돌이가. 어좀 임자를 만난 느낌이 있어요. 음, 좀 여기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어, 이 여자가 어디까지 할런지는 잘 모르겠어. 음 아직 이 여자는 잘 모르고 지금 오늘 내용이 잘 있나 이 사람 잘 있나요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좀 이렇게 야가야 돼. 그래서 이러 이렇게 자, 잘난 남자 되게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남, 사람이거든. 자기가 이렇게 어, 뭐든 뭐든지 다 움켜주고 자기가 해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여자한테도 경제권 안 넘겨줄 사람이에요. 음 경제권 안넘겨줘 자기가 다 자기가 다 하지.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꼼짝을 못해? 음. 그러니까 아, 내가 그래. 어, 짜증나. 아, 진짜 짜증나. 내가 네가 부른다고 가나 봐라. 그래도 이 부르면 또 달려가. 안 간다고 버티고 버티는데도 또 달려가고 있어. 그거 있잖아. 그 2pm의 어게인 어게인 있잖아요. 어, 나쁜 여자인지 알면서도 난또 너와 사랑을 해.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딱그 가사야. 나쁜 년인 줄 알면서도 내눈 떠보면 이 여자 옆에 있는 거지. 아 이것도 기술이다. 암튼. 어 대단합니다. 부럽습니다. 이것도 아무도 하는 것도 아니야. 이것도 성격이 돼야 하는 거지. 음자 암튼 그래 잘잘 아, 있나요라고 보면은 글쎄. 어, 그냥. 잘 이렇게 삽질하고 있어요. 사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용하는 것 같은데 암튼 뭐 자기가 알아서 잘 하겠지. 어, 뭐 이게 내 비즈니스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냥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음,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